어, 여전기 상 2장 1절로 사절을 같이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한 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원행하여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대 앞에서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어, 이 시간에 펜과 노트와 어, 성경책을 준비하시고요 이것은 어, 저희 교회의 이, 이 성경개관 시간은 통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줄치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어, 공부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 예배 전에 미리 말씀을 다 읽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시듯이 어, 지금 어,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 다위, 솔로몬까지 가서 솔로몬 이후에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루에에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주로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사무엘 하와 역대 상에 다윗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는 주로 남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란기 상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보면 이제 우리가 분열 왕국인데요. 이쪽에 보면 남쪽에 남 유다가 있죠. 뭐 유다 지파의 수단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 유다로 남고 나머지 지파가 모두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되죠. 주변국을 보면 모압 암몬, 아람이 북쪽에 있죠. 그리고 페니키아도 북쪽에 있고 옆에 블레셋 항상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삼는 민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자, 처음에 여로보암이 어, 이스라엘을 건국할 어, 때 세계미수소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린 걸 막기 위해서 어, 당과 베델에 어, 금송아지 상을 두고 여기에 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결국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선한왕은몇 명이었죠? 하나도 없었죠. 자,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남유다는 왕이 19명이었는데, 또 여왕이 한 명, 아달리아가 한명 있었죠. 아합의 딸. 한 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었는데, 선한왕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유다는 BC 몇 년에 망하죠? bc 기원전 586년에 망해서, 딸에서 586년에 586.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자, 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어요? bc 722년, 딸에서 722년. 722년,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스. 아수르한테 망했죠. 아시리아죠.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신바벨론니아 예, 제국이죠. 그리고 B.C. 기원전 몇 년에 망했죠? 586년 예,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모르시면 답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편데 보시면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애국과 지금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아람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쯤은 지금 유다 그리고 어그 먼저 보면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건국되고 나서는 주로 어디하고 충돌을 많이 하죠? 아람하고 주로 충돌을 많이 했어요. 이때는 이제 북 아람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가 힘을 못 쓰다가 갑자기 이제 디글라필라스 3세부터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어 참으로 지금 위협 지금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위협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우시아왕 10대왕 우시아왕 여기도 10대왕, 11대왕쯤 될 겁니다. 여러 번 미세 때최 전성기를 맞이하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을 했고 이두 나라다 우상승배가 극에 달했어요. 자그 이후에 직후에 보세요. 바로 지금 아람이 누구한테 망하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막아주고 있던 아람이 어디에 망해요? 아스 아스로한테 망하게 되고 아수로한테 망하게 되고 곧바로 어디가 망해요?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722년에 곧바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730 BC 732년 경에 아람이 지금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곧바로 북이스라엘이 10년 정도 있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쭉 전속을 하죠. 자쭉 전속을 하다가 그리고 은, 무슨 나라가 등장을 하죠? 신 바빌로니아 제국이죠. 바빌론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어디를 침공에 들어가죠? 아시리아를 침공에 들어가죠. 자, 아시리아를 침공에 들어가고 애굽에 있던 바로 누구도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이 다시 어, 등장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죠? 유다로 오게 되죠. 자, 유다가 바벨론한테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네가지 정도 시기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루오보와 아비암, 아사, 다음에 여로보암, 바하사 시대에는 여러 밤 나다 바스 시절엔 남북이 이제 충돌을 했죠. 남북 경쟁기입니다. 그러다가 북 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지금 여호사 팍과 아합이 결혼 동맹까지 맺게 되죠. 자, 이때는 남북이 화해를 하게 되죠. 자, 그때 아합을 몹시 이 괴롭혔던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요? 엘리아예요 엘리아. 엘리아가 압을 몹시 괴롭혔죠 <웃음>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그 오무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섭니다 에, 여기 사가랴까지는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와 지금 여기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이 시절에는 남북이 지금 단절이 돼 있어요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 엘리사. 우리 교회도 엘리사 목사님이 계시죠? <웃음> 예. 정말 그참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엘리야 엘리사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아합 왕조 때 그리고 에후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동시대의 인물이 오바데하고 요엘이죠. 우리 성도 중에 또 요엘이라는 성도가 있죠. 요엘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리야는 무슨 뜻이죠? 엘리야도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리사는 무,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이죠. 저여호수와 호세아, 엘리사 다 같은 의미예요. 요엘과 엘리야도 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이 엄청난 전성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최대 전성기입니다. 이때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의 말이 신나못혔겠어요 너무나 잘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항상 너무 잘나갈 때는 곧 멸망이 가까이 갔다는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호세아 왕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결국은 그아스르 정복기죠 자그 다음에 남유다마 이제 존속을 하죠 히스기야 아카낭 문하세 문하세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죠 자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와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보세요 선지자들을 나훔 에레미야 에레미아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결국 멸망을 맞이하네요.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자들과 북이사엘 남유다 왕들, 다음에 아람, 아시리아애굽 다음에 바빌론 이 역사를 같이 보면 흥미로워요. 자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를 강요당하는 시간이 없어요. <웃음> 다시 한번 암기를 <웃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르아, 여여와 아요 아웃요, 아히 무아 여여여, 무야 무아요 여여여시. 자 보면 르오보암이 있죠. 르오보암 아비야, 아사가 있죠, 르아. 이때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였죠. 이때는 남북이 서로 전투하던 시기예요. 갈라져서 좀 앙금이 있었겠죠. 그러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아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는 이때 싸우, 싸웠죠 남북 화해기는 여호수아 버지다 좋았는데 누구와 결혼 동맹을 맺죠? 예, 오므리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가장 큰 패착이죠. 누가 와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왔는데 아달랴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정말 여기 이 아달랴가 나중에 저기 여왕이 되는데 얼마나 그이 7년 동안 그 유대 왕가를 이렇게 괴롭혔겠어요? 자. 이 여여와 시기에는 여호사밭, 여호람, 아하시아는 그 북이스라에는 거의 대부분 오므리 왕조가 다투리고 있었어요. 이때는 남북이 사이가 좋았어요. 심으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왕들과는 굉장히 남, 그 남유다 그남 왕들이 잘 친하게 지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이후로 예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압 왕가를 아주 전멸시키죠. 다 죽이죠. 이세벨까지다 죽이고요. 자, 여기 예우 왕가와 남유다의 아요 아운요 따라해보세요. 아요 아운요아달랴 아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여기 이 왕들과 예우 왕들은 별로 그렇게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우시아 왕과 이 여러밤 이세때 각각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굉장히 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음에 지금 스가아는 살룸한테 사례가 되죠 예언대로. 자 이때 살룸 문화인 부가이아비가 호세아 이 왕들, 셰택이죠. 이제 아시리아가 이 나라를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 그이 시기에 남 유다에는 아히가 있었죠. 아히 아스다레자 아스히스기야. 이때는 이 때는 이두 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이제, 유다만 이제 존재했었는데, 문하세는 아주, 아주 악한 왕이었죠. 오만 우상을 다섬기던 왕이었고, 아몬, 요시아는 이제 개혁가였죠. 요시아 왕. 자, 요시아 왕은 어쩌다 죽었죠? 바로 누구가, 자, 지금 아시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갈때를 막으려고 이렇게, 아, 막을려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그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와킴여호와긴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대풀이를 하고 있네요 자 보면 분열 왕국 시대의 죄악을 솔로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우상숭배를 했죠 솔로몬 부인이 몇 명? 천 명? 천명 그리고 많은 또 이방 여자들이 있었죠 우상숭배를 했고 이것이 분열 왕국의 어,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었죠. 자 사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사실은 거짓 정기 혼합주의가 판을 쳤고 이것이 사실은 북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됐죠. 다음에 옴므리 왕조 때 아합은 그 두로 두로 출신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를 가지고 와서 오만 우상숭배가 판치게 만들었죠. 다음에 지금 남유다를 보면 아하스는 아스르 종교를 가지고 왔죠. 히스기아는 뭐죠?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성전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시죠. 자, 문하세도 아주 아스르 종교를 어, 가지고 와서 대대적으로 이제 셋업을 하죠. 이에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시드기아도 결국 우상숭배 바벨론 종교를 신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길을 가야 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자자 자,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 보세요 지금 여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통, 통일 왕국이었다가 분열이 되죠 자 보시면 루오보암 같이 읽어볼까요?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오보암, 아비야, 아사 여사밭 여보, 여우람, 아시아아달랴여 요아스, 아마시아, 후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아, 요아스, 요아킴, 요야킴, 시드기 해서 BC 586년에 어디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죠? 자, 북이스라엘 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여로보아 나답, 바사, 헬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 아시아, 요람, 아하. 에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이 미세, 스가랴 살롬, 문하에, 부가이아, 베가, 오사, 호세아, 호세아 때, BC 722년에 어디에 망해요? 아스루한테 망하죠? 예. 자, 열1기상은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점두 개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두개 찍어야 되는데. 멜라킴 하면 제왕이란 뜻이에요. 자, 따라 해볼까요? 멜라킴. 멜라킴. 멜라킴. 자,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는 바슬레이온.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자, 멜라킴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자, 멜라킴 멜라킴, 멜라킴. 멜라킴.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바실레이온 자, 열한기 상어가 책이 한 권이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사실상 그중요 부분은 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한국이네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솔로몬에 대해서 나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정적을 제거하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타락해서 분열의 씨앗을 만들었는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그리고 보면 12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 분열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열왕기 상하를 같이 오는 겁니다. 11기상 12장부터 11기하 17장까지는 분열한국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자, 여로 보암 왕조와 남유다 아사의 종교개혁. 자,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엘리사. 굉장히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엘리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어요. 다음에 오므리왕조는 무너뜨린 예우 왕조와 남유다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사의 마지막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노력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11기야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만 전세계에 있죠. 그래서 히스루의, 히스기야의 반하수루 정책, 문하세 암몬의 친아수루 정책, 여시아 여와스의 호 반애국 정책, 여호와김여왕의 시대의 친애국 정책. 뭐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본듯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통일어 한국, 분열어 한국, 남유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그, 지금 1장부터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1, 2장에,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는데, 다윗의 노년이 어땠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압을, 이제, 등에 업고 이른데, 이때, 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되면서, 어쨌든, 이후, 이후에, 이제,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아도니아 포함. 그리고, 다윗이 아까 유언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다 솔로몬의 치세를 3장부터 11장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보면 솔로몬의 신앙은 솔로몬의 판, 하나님의 판단 결과를 보면 초기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째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죠. 결과서 결과로 지혜의 확진과 솔로몬의 이영화가 이제 펼쳐지죠. 중기에 보면 성전건축과 성전, 성전 봉우식 기도가 축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한번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솔로몬의 영광, 신명, 그런데 뭐죠? 이자가 신명기 규례를 이제 어기기 시작해요. 자, 말기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떠나게 돼요. 이방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는 이제 분열이 되게 되죠. 자 다윗의 유언을 저희가 보겠는데 신명기에 우리가 모세가 유언을 한데 자 여호서 21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뭔가 성경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3장 14절로 15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주님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펴보세요. 2장 3절로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이세 유언을 솔로몬에 대한 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불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안 지켰죠? 유언은 뭐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듯이 솔로몬의 정적들이 있었죠. 아도니아를 이제 사실상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네, 살려줬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요구했죠 이것은 뭐, 뭐죠? 첩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라 다름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아, 아나도스로 추방하게 되죠. 이게 엘리의 우선이죠. 엘리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요압도 처형되고 어, 다윗을 저주했던 시무이도 어, 그 경계로 정해놓은 부분을 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무이도 처형되게 돼서 사실상 가이드 안과를 좀 해롭게 하던 모든 정적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치세는 여러분, 그, 너무나 잘 아는,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3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데, 치세 초기에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일천번제를, 와 지혜를 이제, 지혜를 드렸던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자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펴보세요. 3장 10절로 15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거예요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잠수하시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할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는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습니다 내가 또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생함까지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온이 분이 예수 예루살렘에 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지와 감사제물을 들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치하였더라 예, 꿈에 이제 주님을 만났던 거죠. 자,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를못 했죠. 자,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로 솔로몬의 지혜의 확진과 솔로몬의 영화인데 그그 그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신하들 언급이 있고 솔로몬의 영화 4장 20절로 34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로말그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거의 솔로몬의 영토를 보면 지금 여기 뭐죠? 신하의 반도로부터 하마더기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판도죠. 자, 자, 굉장히 엄청난 영토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무슨 길이죠? 해안길이죠. 주로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했던 해안길입니다. 여기는 무슨 길이죠? 왕의 대로죠. 왕의 대로는 상업용으로 쓰였고, 여기에 또 가운데 있는 길은 무슨 길이죠? 족장길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주로 이제 많이 이용했던 족장길이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컸죠. 보세요. <웃음> 자 치세 중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죠. 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어, 지금 두로왕의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전의 크기가 60 큐빗 가로, 세로, 높이에요 자, 60큐빗, 20큐빗, 30큐빗이니까 이 큐빗을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한 큐빗을 한 50cm로 봐보세요. 그러면 대략 30m 곱하기 10m 곱하기 15m 정도 크기가 되는거죠. 왕궁은 어느정도 되죠? 50m 곱하기 25m 곱하기 15m 크기로 왕궁을 지었죠. 다음에 성전 기구도 제작하고 성전 봉헌식도 드리죠. 솔로몬이 8장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연설로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연설도 하고 이제 사실상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요? 성전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 8장 52절, 53절을 보면 오나 가운데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을 삼으셨나이다.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꼭 읽어 보세요. 이렇게 신실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참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자, 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구장 1절로 구절 구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는데 구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는 저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실 때는 축복의 초점을 맞췄다면 이 9장 1절로 구절은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할지 거기재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9장 1절로 구절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로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그께서 자네의 원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폴문에게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많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시 행한 것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고, 하고,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내 앞에서,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인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 너희 중 너희가 너희의 자신을 나한테 돌아가서 나를 따면 내가 너희 학에둘 나의 그 금융과 복수를 시키자니, 어과도 바르시는 사기를 무엇에 경배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변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될 것이며 이 성전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김서이르되 영원히 국가적으로이 땅과 이성전에 이같이 행하셨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에 어떤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부귀 영화가 넘치니까 서서히 이제 재산이 많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신명기 규례를 어기기 시작하죠. 이분이 신명기 규례를 이제 어기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보면 17장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5절, 16절, 17절 전반부 화부를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것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것 솔로몬은 지금 16, 17절을 다 어겼죠 자 우리가 은금이 많고 아내가 많고 부와 명예가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자치세 말기 보면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후궁이, 후궁만 이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니까 여자가 지금 1000명이죠 자 보시면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되는데 그걸 또 어기죠 여호수아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우상 숭배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어겨버리죠 왕에, 방금 전에 봤던 왕에 대한 규정도 어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어겼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하시고, 우상숭배를 하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결의 그 규례와 규정 꼭 지키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무너진 거죠. 보세요. 왜 무너졌는지. 우상숭배 결혼, 우상숭배 왕에 대한 규정을 어겼죠.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죠. 지금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제 괴롭히죠. 이제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요. 자, 대적이 나오고 여로보암과 아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고 솔로몬은 죽게 되죠. 자, 이제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말면 남북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세요. 그지혜운 솔로몬이 결혼, 우상, 숭배 다음에 권력력이죠. 왕에 대한 이 세가지로 그냥 무너지게 된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람이 무너졌는지를 꼭봐주세요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훅 한번 봐보세요. 유다의 여호보암부터 시드기아까지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쭉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암기해 버리신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평생 성경 보실 거잖아요. 이번에 좀 고생해서 암기를 하세요. 자, 이것도 예. 분열왕국 전반기 보면 여로보암부터 여호람까지 나오죠. 예, 아압 왕과 아의오무리 그 왕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좀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분열 왕국이 돼서 그그애국도 침공 유다를 침공을 하고, 다음에 주로 아람은 지금 북 이스라엘 침입을 하죠. 근데 여기서 서서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아합 시절에 이제 엘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시리아가 서서히 이제 등장을 하더니 지금 보면 아람이 지금 대략 B.C. 73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여년 전에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북 이스라엘도 이제 방패막이 없어진 거죠. 722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전 연표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자북 이스라엘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뭐 거의 다여로보암의 죄에서, 죄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여로보암 1세 나다 바사 엘라 다음에 시무리 디므니는 이제 왕으로 안 봤어요 1 1기이잖아요오무리 아합 아하스야 여호람이 이제 그이네명이오무리 왕조죠. 자다 지금 여로보암 제 빠져 있죠. 다음에 에후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여기까지가 에후 왕조예요. 다음에 살룸 무나임 무가야 비가 호세야 전부 다 아카나 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에를 보면, 그나마 8명의 이제 좋은 왕들이 있었죠. 자. 아사 왕도 있었고, 여우사바 왕도 있었죠.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한번 봐보세요. 평가 히스기야. 음.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인 문하세도 있었죠. 문하세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되죠. 그리고 아몬, 요시아, 요하시, 요하스, 요하김, 요하긴 이건 좀 외워버리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하하스, 요하김, 요하긴 다시 한번 시작! 요하하스, 요하김, 요하긴 시드기야 여기는 다 요시아의 후손들이죠. 자녀들 내지는 어, 예, 요시아의 후, 다 자녀들 후손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다시 넣은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볼것이 순서를 쭉 눈여겨 좀받으시면 좋겠어요. 왕의 순서를. 자,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게 이쪽이죠. 요시아 다음에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자, 12절로 1 5절을 보면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일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서게 되죠. 북쪽 지파가 배반을 해서 이제 여로보암에 서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한테 시기심이 발동을 하죠.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가 계속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남유다 쪽을 향하지 않을까 해서 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 사람이 남유다로부터 와서 경고를 하고 가는데 그냥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델에 늙은 선지자의 꼬임이 나무가 여기는 쉬었다 가게 되죠 누구한테 죽어요 사자한테 물려줬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게하나님이 말씀 한대로 이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포함해 이제 죄와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유다를 보면 루오범, 아비암, 아사 나답, 이르, 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대왕, 어, 이스라엘 이대왕 나답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듯이 아까 보여드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5장부터 16장은 자,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여줘요. 바사 엘라, 시무리. 시무리는 며칠 만에 매들 채나로 끝났죠? 쿠데쿠데타를 일으켜서 매들 채나 일주일 칠일 채나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이미 북 이스라엘은 굉장히 뭐 우상 숭배의 집단이 돼 버렸어요. 남 유다도 이제 간당간당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오므리 왕가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전투 중에 있었던 오무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 북이스라엘을 대권을 잡게 되죠. 디브니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디브니까지 흡수를 해서 오무리 왕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합? 자, 아합이 지금 16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데 아합은? 아합은 지금 어떤 죄가 있죠? 자,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이 능력 있는 왕이에요? 능력 없는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에요. 아압이. 권모술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의 판단은 악하고 폐역한 종이에요. 자,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이세벨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바알 종교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풍요의 신과 연관이 있어요. 바알은.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 정말 뭐죠? 야구로 치면 4번 타자, 강타자 엘리야를 보르게 됩니다. 갈멜산전투 기억나시죠? 자, 좀 이따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멈춰버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 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성경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한기사 17장을 좀 볼게요. 자 16장 본 제가 읽어드릴겠는데요 자, 16장 3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느바의 아들 여러 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폐역한 자자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자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자 사르밭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시돈 땅이죠. 사르밭은 여러분 시돈에 있어요. 거기에서 거의 이제 이제 가뭄, 가뭄이 이제 극심한 때라 물한 모금 먹고 떡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 과부 사르밭 과부를 만나는데 오히려 엘리아 때문에 이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죽은 아들까지 죽은 아들까지 살리, 살리는 현장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인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면 산 대결이 나오죠. 자, 자, 그때. 오바데아라는, 이제, 우리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보면, 8장 19절을 볼까요, 여러분?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해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한판 붙어보자, 이거죠. 누가, 바알이 참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지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재단에 했다가 이제 재물을 넣고 물을 딱 둘른 다음에 누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냐 보자 이거죠 저기 우리 바알을 믿는 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안 내려왔죠? 자, 그렇죠? 그 450명의 발선지에와그 짓을 했는데 었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사 제물을 다 태웠죠. 그래서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좀 두려웠어요. 이세벨이 두려웠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그래.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랩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엘리야에게 숙제를 주죠. 어떤 숙제를 줘요? 세 가지 숙제를 주죠. 어떤 숙제를 줘요? 첫 번째, 아람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기름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다음에 북 이스라엘로 가서 에우를 기름부어서 기름 에우는 나중에 아합 왕가를 전멸시켜요, 다 죽여요. 아합 왕7 0 년을 다 죽여요. 에우를 기름부어, 자, 님시의 아들 에우를 기름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그 다음에. 누구를 또 불러야 돼요? 엘리사를 또 제자로 키워야 되는 세 가지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엘리아나 엘리사는 그 당시에 국제관계를 깨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걸 시키신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깨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언어도 아랍어까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국제어도 했다고 봐야 돼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영어, 중국어, 다음에 스페인어, 자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정치 경, 자기 전공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빡삭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선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만 할 말씀을 드려야죠. 사실은 지금 국제관계를 엘리아는 깨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이세벨이 나봇을 죄 없는 나봇을 죽이게 되는 거예 아주 악한 여자예요. 아합이 어쩌다 죽어요? 여호사바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22장을 보면, 자여호사바하고 전쟁하러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거짓령을 뿌려가지고 아합이 승리한다고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 미가야라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만 이제 예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겉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평가 악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밭이 22장에 등장하는데, 을여호사밭은 자, 여러분, 자, 여호사밭은 그, 자, 열왕기상 22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더 여러분하고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북 이스라엘 8 대왕이 아하시아죠. 이아카왕이에요 엘리야를 체포하려는데 이 체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죠. 자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9 대왕 여호람이 이제 되는데 이 사람은 에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마 아 오늘 죄송합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고 아마 에후한테 어, 아 죄송합니다. 아마 예우한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자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아가 승천하죠. 승천하면서 엘리사가 뭘 요구하죠? 더블 포션. 따봐요 더블, 더블 포션. 갑절의 그 능력을 요구하죠.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죠. 자 여러분이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운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속에서 갑절의 능력으로 부모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기적들을 행하죠.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엘리아의 활동은 이미 저희가 여러분을좀 봤어요. 자. 엘리사의 활동을 보면 자, 여러분 그 선지자의 제자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기름병 가져와라. 빌려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기름병이 준비된 만큼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는 여러분이 축복받을 많은 그릇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순냅여인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순냅여인과 아들을 보면 1 1개 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을켜세요자이 순임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또그 엘리사를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나중에 그 엘리사가 그예언했던 대로 또 아들까지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죽었는 또 살아나는 기적을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엘리사는 뭔가 예수님을 애표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여러분, 절정이, 나아만 하면, 적국에 아람, 이스라엘의 보이참 강한 왕, 왕국이죠. 아람 왕국이. 거기에 그 왕의 최측근인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걸렸는데, 군사를 몰고 왔어요. 그, 치료받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야! 전해라, 나만, 저여당강한번 강물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해봐. 끝. 노발대발 했겠죠. 감히 나한테 이럴 이럴 수가. 근데 이제 그좀 주변 사람들이 나만을 진정시키고 정말 나만이 여당강을 들어왔다 나왔다 몇번 했더니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1 1개의 육정을 보면 육장을 한번 볼까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자, 자, 보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을 포위를 했어요, 아람 군대가.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아람 군대를 누가 포위를 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포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람들은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끌고 가서 그들 을 밥을 먹여서 본토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도 팔 장에 또 아람 군대가 또 포위하는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수냅 여행과 바의 소출 베나다가 하사일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엘리사의 활동을 쭉 봐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사박과 아합의 가게를 보는데 보세요. 지금 아합한테 이세벨과통해 누가 나오죠? 아달랴아라는이 음녀가 나오죠. 다음에 8대왕 아하시아, 9대왕 여호람이 나오는데 이아달랴가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박과 결혼동맹을 맺죠. 여호람의 아내가 되죠.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어디로 온다? 남유다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금 이들의 자녀가 아하시아 그리고 또 요아스 이렇게 왕이 되고 다음에 여호세바는 대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낳게 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를 숨겨준 사람 누구죠? 이 여호세바 여호야다죠 자, 아달리아가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찬탈해서 7대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7년 만에 예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여아스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달랴는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여왕이 됐어요. 이 권력력이 눈이만 그 음녀죠 음료 사실. 자 근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그아달랴를대적해서 죽이고 자 요하스를 요하스를 왕에 앉히게 되고 나중에 이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 타락을 하게 돼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자기의 고종사촌인 선지자 스가라를 또 죽이게 됩니다. 네, 후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 지금 에후왕조, 에후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의 요하스의 종교개역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최대 전성기로 가게 되는 거죠. 남유다 10대왕 우시아 북이스라엘 13대왕 여로 부함 어때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좀 보실게 북이스라엘 12대왕 요아스왕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연화가 있죠. 이 사람 어디 가서 활동하죠? 니누웨에 가서 자 그때 근데 사실상 지금 니누웨는 아시리아는 점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거기 가서 사양을 하라고 하셨죠. 유대왕 아마시아는 애돔을 우상으로 섬겼고 여러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최대 전성기 때 아모스아라와 호세아라는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의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 시알에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죠. 왜? 잘 살고 번영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 예후가 오무리 왕가를 뒤집죠. 에후가 이길란나원에서 왕으로 기름은 부분을 받아서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누구를 죽이죠 요라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죠 음료를 죽이죠 그다음에 여기 괜히 와 있던 아시아 왕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죠 무기또에서 아시아 왕을 죽여요 에후가 그다음에 에후가 사마리아 와서 아합의 아들 70명과 바알 숨괴자를 아주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왕, 아시아 형제 42명도 사로잡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기와 15장으로 16, 17장을 6 1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기로 가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기와 17장에 보면, 호세와 왕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17장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11개의 17장을 좀 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17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랑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 이게 두 송아지 형상이 누구죠? 여로보암의 제자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비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습관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선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압수르의 레엘 서로 잡혀, 잡혀서 오늘까지 일어났더라 예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죄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악메다 까지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가 섞이게 되죠 이쪽은 사마리아 쪽은 자 여러분 죄가 관영을 하면 심판은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신실한 사람들 사람들 기도에서 연기가 될 뿐이에요. 예 이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람이라, 아람이 북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아시리아에 대해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죠. 근데 아시리아가 어, 아람을 멸하고 바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로 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북이스라엘 종교로 보니까 바벨론 종교와 이 가나안 종교가 다 들어와 있죠. 북이스라엘에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보면 남유다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유다만 전속으로 남아 있죠. 보시면 여, 여러분 자바그 히스기아는 다나스리아 정책을 택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 누가 침공을 하죠? 사내림이 침공을 하죠. 자, 사내림은 어이없게 주님의 천사들한테 그 군사를 다 잃고 가서 지내 신전에 갔다가 살해당하죠. <웃음> 자, 어, 자, 주님의 사람 건들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자, 그리고 희스기야는또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자 근데 이 문하세 아모는 뭐죠? 문하세는 특별히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친 아수르 정책를지었죠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요시아 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저물고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제 강성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근데 그러면, 그러면서 애국과 아시리아가 가까워지죠. 왜? 아그 애국은 전혀 강한 나라가 등장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들러붙게 돼서, 요시아는 반 애국 정책을 펼치죠. 이 사람은 1, 2차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요 성경도 발견하고 돼서. 근데 이제, 애국, 바론 누구가 이제, 그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것을, 막 막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와스 다음에 친애국자로는 여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못 읽은 거예요. 그 엘레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죠. 시드기아 때, B.C. 어, 586년에 그시드기아때 지금 유다는 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반대했다, 뭐, 지금 보면 구한말 같아요. 꼭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시기가, 히스기아부터 시드기아까지가 구한말 우리 한국과 대한제국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이렇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지금 문하세, 요시야 여호야킴 이제 여호와스 여호야킴 여호와스 시드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달리아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그 지금 그문하세는 아주 의인들도 학살하고자 나쁜 왕이죠. 55년이나 다스렸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요시야 왕은 자 성전을 장결하게 하고 우상을 파파하죠그 다음에 또, 2차 종격계까지의 성전의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 율법서에 들어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시아 왕때이 사람은 이제 그반 애국을 그 펼쳤고 결국은, 결국은 그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던 애굽애굽 바로 당, 바로 누보에 이제 저항하다가 무기도에 전설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 호아스 여우야킴, 여우야킴, 시드기야. 이렇게. 그달랴도 이제 나중에 통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을이 땅한테 살해당하죠. 자, 여기, 한, 여기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하스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스, 야몬, 요시아, 여호야스 여우아스, 여우야킴, 여우야킴, 시드기야. 보면은, 정치적 위협 세력을 보면 위협 세력과 외교적 노력을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그 일으키시죠? 바빌로니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처럼 어디에 붙었어야 했어요? 바빌로니아에 붙었어야 했어요. 근데 엉뚱한 나라에 붙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교도 아주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눈에 띄는 왕이 누구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아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이 독립을 유지하게 해줬고 사실상 아수르가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도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시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외교 정책도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못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죠. 내아수르가 사내림이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이사내리병의군대를 전멸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하나 있죠. 바벨론이 유대를 이제 살피로 사실은 스파이성 사실을 보낸 건데 성전기물을 다 보여주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미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것이므 예언을 해주세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 문하세라는 이 악한 왕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해버리십니다. 자, 문하세는 아수르 정교가 판을 치게 했고, 무죄한 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남유자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확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보면 요시아는 이제, 요시아를 볼때 우리가 11개 22장을 좀표시겠습니다 11개 22장. 지금 이제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자, 율법책을 바, 발견을 해서 22장 15절로 17절을 여러분이 쭉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이 손의 이 모든 행위를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해 내린 진노가 꺾어지지 않니라 하셨느니라. 라하자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을 놓고 백성들이 자, 통곡을 하죠. 자, 사실상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리게 돼요. 다 없애버리게 되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25장 3절을 보면 왕이 다니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사실상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6월절도 지키게 돼요. 6월절도 지키고 25절에 보면 여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일법을 따라 여호와께로돌이키는 왕은 여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죠. 자, 보면, 요시아가, 이제,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어, 스비다와 하무다에 있었는데, 요시아가 바론 노고한 죽고 나서, 여호와스를 어, 이제 세웠는데, 바론 노고가, 바빌론한테 패하고 돌아오다가, 지금 뭐죠? 여호야, 스비다에게서 난 여호야 김을 세우죠. 그 다음에, 여호와 김까지 통치를 하다가, 20대는 시드 기아가 이제 시드 기아가 통치를 하게 되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자, 지금 18대왕 여호야 김때 여러분, 여호야 김 김은 여호야 김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김때 이제 바벨론 1차 침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박국. 바벨론은 이제 누가 있게 되죠? 다니엘이 있게 돼요. 자 19대왕 여호야 김때 바벨론 2차 침입이 있고 20대왕 시드기왕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은 누가 있게 돼요? 에스겔이 있게 돼요.